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여친 김승미다. 아이고 성을 승... 승미입니다. 이 방을 어떻게 꾸미고 싶으신가요? 집에 있다 보니까 집이 좀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처음에는 방 구조를 바꿨지. 응. 음. 괜찮아. 요플레 하나씩 먹고 있을게. 뭐? 어? 뭐 하나씩 먹고 있어? 요플레! 바꿨는데 색도 뭔가 바꾸고 싶은 거야. 음. 지겨워서 그래서 페인트를 샀지요. 제가 페인트를 추천을 해줬어요. 브랜드를. 벤자민 무어. 음. 색을 정말 많은 샘플을 찾아서 명도 차이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 요이색 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광등을 자주 안 키니까 좀 어둡게 아예 칠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날것 같아 그렇게 많이 어둡진 않아 그렇다고 응 그치? 응 아! 내가 방에 칠할게 민트여가지고 핑크색 이불이랑 커튼도 샀어요 이거야? 핑크 이불? 아 이거 몰래 입은 옷. 아 그래. <웃음> 집에 막들어다니이고꽃 무늬? 민무늬 아무도. 그러면 일단은 승미 어머니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페인트 칠할 수 있는 밑 작업을 좀 하도록 할 거고. 저는 엄마를 도와 네.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페인트 칠 준비를 할 테니 너는 음식 준비를 돕거라. 근데 이걸 안 시들었는데? 움직여 어, 움직여? 어, 움직여? 몰라? 불순한 일 없네 이거. 의자가 필요한데? 어떤 의자? 위로 올라갈 모급탕 의자 괜찮아? 그 정도도 괜찮지 찬이 키 크니까 그럼 씨잘 골랐고 한제 친구 빵집 사장님께서 같이 골라주셨습니다 <목소리도> 우리 소영수님께서 페인트를 아끼려면 많이씩 바르면 안돼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물을 약간만 갖다 줄수 있어 먹는 물 아니 너 아니 페인트에 좀 섞어 음. 너무 예쁘다. 아, 신난다. 아빠, 아빠, 아빠. 가서? 아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냄새 하나도 안나 어, 냄새 냄새 안 나. 예쁘지? 아, 이거 색깔 찐다고 어, 예쁘지? 아, 네. <웃음> 여기 두 면만 칠한대요 이쪽 면만? 여기랑 여기만 여기? 이쪽 면만 칠해도 것 같은데? 애쓰가 아파 이쪽 면만 칠아 <웃음> 싫어 이걸 몇 마리 잡았는데? 아 맛있겠다 찬아 나와야 돼어 먹고 하어나 힘들구나 하면서 배웁니다.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세요. 보면 안 칠해진 데가 많으니까. 나긋 음. 나긋 좋구만. 운동 되네요 이거. 맞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이 약간 말년병장 때. 아 이게 밑에? 또 나눠져요. 밑에 애들이 롤러를 하고 있으면 음... 유유저저 붓질하고 있고. 음, 지금 나이동이네 그렇지. 넌 말년병장이야. 그렇지. 왜? 떠함이 안 되잖아 선배. <웃음> <웃음> <웃음> 와. 오케이, okay. 내렸네. 우와, <웃음> 어, 김. 음. 아, 김 찍어놔, 찍어놔. 촬영하는 거예요? <웃음> 귀여워 <웃음> 아, <웃음> 어, 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 <웃음> 안 귀여워요? 어. <웃음> <웃음> 그면 이제 몇번 많이 해볼게 우와 <웃음> 아. 그래서 딱두 번만 친야된다는얘기죠세 번이 친해야되데다안 하고 내 좋아. 다른 데 써먹을 수 있어. 어디다 써먹고? 이게왜 말년 동정이 하는 거야? 왜?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웃음> 점 찼으니까. 아 이런 어려운 거라서 줄알았는데 <웃음> 이게 더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것도 어려워. 안어 어려... <웃음> 내가 해볼게, 좋아 <웃음> 야, 아니, 아까 승미가 하겠다 해가지고. 아, 나는 그런 뜻인지 몰랐지. 말년 평정이라가지고 아, 시... 어려운 거구나, 이게. 큰소리다양아치 어, 벌써 뭔가 느낌이 있어 어 그래? 봐봐 여기 눕기 따기 좋겠다 하와 <웃음> <웃음> 우와 다른 데온것 같아 어떻게 불나가? 언니 이렇게 예쁜 건 어디서 사셨어요? 오늘의 집. 와, 지금 벽이랑 아주 깔롱지게 잘 어울리는구만. 같이 들까요? 아 이것까지 들어야 되는구나. 사실 알러지 케어 래잘 어울리 는데, 잘, 잘 어울린 데 역시 핑크 살게잘했 구나. 어? 내가 애기 때 부터 샀 던데, 이게 다 할머니 가？만 들어서 거. 런가이거니가다 꾸민 거야. 이렇게 어... 이거 없 으면 이걸로 이거 아니면 못잡겠 어. 음... 애착 베계 입니다. 평생 쓸베개 에요. 네 어머, 어머. 우리 집사람 아니야? 그건 뭔가요? 네 그거 룸메이트에요? 네얘 뭉치입니다 뭉치? 네 뭉치 잠깐만요 한마디 하세요 뭉치씨 아, 녕하시오 뭐야 재미없어 <웃음> 엄마 이런거에 웃어주는거 아니야? 시작해 끝. 어, 그... 어때요? 아 힘들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원하던 컬러대로 잘된것 같아요. 완전히. 이쪽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진짜 장난 아니다. 엄청 음, 좋지? 이런 엔틱한 가구들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엄마 만드는데 엄마가 벌려올도 이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음. 내가 노래도 많이 듣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렇지 만족스러우시죠? 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요? 뭐가요? 일단 컬러 감각이 좋으신 것 같고 아니. 뭔가 패턴도 잘 어울려요 저런 게 응. 적당히 그리고 원래 이... 노란색으로 하려고 그랬어 원래? 원래 노란색깔 할까 했는데 응 저걸로 했어요 노란색 해도 예뻤을 것 같아 이제 기분 따라 바꾸는 거지 응 근데 이거 진짜 하얀색으로 칠하기 잘 했다 어 진짜 응? 신의 한수 아.. 그냥 이거를 원래대로 해놓고 아... 그 승민 기분 따라서 나중에 필 받으면 또 바꿔봐요. 아, 오늘은 아주 성황리에 인테리어 작업을 잘 마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도와준 건 페인트 페인트칠밖에 없어요. 본인이 다 구상하신 거라서 여러분도 방을 이렇게 컬러를 다채롭게 한번 써보시면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방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